안녕하세요 샌디기예요. 사실 얼마 전에 뷔페를 갔다 왔어요. 인당 10만 원이 넘는 호텔 뷔페였죠. 제가 방문한 곳은 조선호텔 뷔페입니다. 한끼 식사에 1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정말 맘먹고 가봤습니다. 물론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 10만 원을 쓴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가고 싶었어요. 사실 호텔 뷔페 가기 전에 많은 상상을 했죠. 여기엔 저 같은 후보가 없고 부자들이 식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막상 가보니까 특별하게 분해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저 같은 평민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죠. 공감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호텔 음식이라고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나마 특별했던 거는 디저트가 화분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 그거 하나 좀 특별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다양한 후기를 제공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입이 막입이라서뭘 먹어도 잘 몰라요 짜다 달다 이 정도 표현은 할수 있는데 무슨 뭐 유튜버 중에 고기 한입 먹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 그런거 잘 못해요 고기 씹었는데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면 은 고기 씹는 맛이라고 대답해 줄수 있는게 저의 한계입니다 제가 이 뷔페에서 느낀 것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장수만 호텔이지 여기에 있는 분들도 뭐 저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고 뭐 그들도 10만원 쓰는게 두려울지 안두려울지 모르겠지만 어 다들 눈물 흘리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그리고 뭐이 일단 호텔이라서 그런지 음식 종류가 좀 다양해요 3만원짜리 뷔페와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회를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고 대게를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장과 동시에 10만원이 날라간다는 생각에 눈물 한 방울을 훔칠 수 있죠.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서 호텔 뷔페를 갔더니 분위기는 거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보다 대게 빨리 먹기 대회 출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게가 리필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대게를 퍼나르는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계속 대게만 먹다보니 입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냄새가 물씬 났습니다. 그래서 비싼 양고기를 먹어봤죠. 맛은 어떠냐고요? 그냥 양고기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양고기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양고기맛이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게 저의 한계입니다 평소에 먹기 힘든 것들, 비싼 재료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호텔 뷔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갈비를 입에 대지도 않았죠 무조건 이날은 양고기와 대게 그리고 전복을 무조건 공략을 했습니다 사실 전 피자 한 판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비싼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저는 태생 자체가 그진가봐요 집에서 BHC 치킨이나 피자수클 먹는게 더 맛있어요 조선호텔 뷔페 뭐 특별하다 뭐 이러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서울에 있는 호텔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하다는 거 그리고 뭐, 분위기가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난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건못 찾겠더라고요. 호텔 갔으니까 좀 고급스럽게 치즈를 좀 먹어봤는데 치즈에서 발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즈를 발랐던 칼에서 자꾸 발냄새가 나서 어 식사를 하다가 밥맛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두 번은 안갈것 같아요 먹는 내내 행복하고 좋았지만 속으로는 10만원이 날라간다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10만원이면 은 그냥 간단하게 뭐 피자스쿨에서 피자 한판 먹고 남은 돈으로 이제 뭐 저축도 할수 있는 거고 PC방도 갈수 있는 건데 어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근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안갈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요새 흑돼지가 그렇게 맛있다고 제주도 가서 꼭 먹어보라는데 참 고민입니다. 가서 흑돼지를 먹어도 특별한 맛을 못 느낄 것 같아가지고 좀 무섭네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리뷰를 남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태생 자체가 흑우 그지 새끼라서 뭐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좋은 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뭐 만약에 조선호텔에 관련해 가지고 뭐 뷔페를 좀 알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보다 뛰어난 유튜버들을 보시고 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한번 가면은 먹는 내내 눈물 흘립니다. 감사합니다.